뒤에 있죠. 공을 앞에 둬야 돼. 앞에 따다당 스윙 스윙 그렇지 스윙 짧게 <웃음> 점프를 너무 빨리 뛰잖아요. 그렇죠? 점프를 제일 마지막에 뛰어야 돼내타이이 왔을 때 근데 점프는 엄청 높은데 떨어질 때 친다 점프했을 때 치고 떨어져요 점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퉁 가볍게 퉁퉁 이런식으로 때려자 이제 반대 해볼까요? 준비 나 기다렸다 자세 낮추고 빠르게 다시 자세 낮추고 나 공이 더 바꾸지 나 그렇지 라켓을 좀더 밖에서 다시 공 오는 순간 한 번에 그렇지 미리 가면 공 오는 순간 한 번에 그렇지 공 왔을 때 스윙 그렇지 공 왔을 때 스윙 다시 하나 둘 하나 둘더 위에서 아래 둘 다시 더 기다려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나이스. 기다렸다가 한 번에.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 자, 준비. 시작. 나. 공 왔을 때. 나. 그렇지. 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나 둘, 다시 나 둘, 더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준비 나둘 엎어지면 안돼 다시 자 잡아보세요 와죠 이렇게 엎어지면 당연히 걸리겠어옆그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진. 작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잘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더. 바깥으로. 빠르게. 바깥으로. 빠르게. 그렇지. 바깥으로 빠르게, 나들, 나들, 더 나들, 그렇지, 나들, 더 안쪽으로, 나들, 나이스, 나들, 그렇지, 나들, 나들, 나들, 나들, 나두 그렇지 나두 잘했어 다 준비 시작 나나 나, 그렇지 나나 나, 다시 나두나두 나, 좋아요 나두 나드, 그렇지. 나드, 나이스. 나드, 그렇지. 나드, 나이스. 나드. 나드, 그렇지. 나드.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대각커트하고 스매싱까지. 그렇지. 라켓에더 빨리 밖으로 해서 더 빨리 당겨야 이렇게 뜨는 거 같아요. 얘를 엄지를 더 눌러야 엄지 더 빨리. 더. 빼서 그렇지. 중심 가야지. 근데 지금 발도 가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더 빨리 가야 돼. 셔틀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자. 셔틀 있는 쪽으로 더 가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자 완전 완전 준비 잘 커트하고 하나 둘셋 하나 자 공이 갑자기 안 맞아요 시작 하나 둘셋넷텝은두 번만 하나 둘셋넷 점프 십자 하나 둘셋넷 점프 나둘셋넷 점프 나둘셋넷 점프 나둘셋넷 점프 나둘 아유 죄송해요 아 웃나지 <웃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나. 준비. 하나, 둘, 셋, 넷,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넷, 스윙. 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짱! 하나, 둘, 셋, 넷, 짱! 그렇지! 잘했어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짱! 손목을 써야돼요잘 틀고 가볍게 점프 이렇게 팔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완전 프로 뛰어야돼 아무거나 선택해서 치면 돼요 아니면 일단 발 바꿔서 쳐볼까요? 발 바꿔서 자 아, 준비 걸고 따라가서 오른발 짚고 발더 가야 돼요 틀고 하나 둘셋 코스 사이드 쪽으로 코스 봐야지 코스 봐야지 그렇지 하나 하나 둘셋 코스 그렇지 나 코스 보고 나둘셋나 이런 식이 살살 자 준비 무리하지 말고 걸고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더 셔틀 쪽으 셔틀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걸고 나둘셋나 나. 걸고 나둘셋나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걸고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넷 <웃음>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정확하게 쳐주고 따라 나가서 그렇지 정확하게 쳐주고 따라 나가서 스윙 나 둘, 셋, 넷, 땅 아이고, 쏘리 둘, 셋, 넷, 스윙 걸고 나 둘, 셋, 땅 걸고 하나 둘셋 스윙 손목 손목 하나 둘셋넷 나이스 근데 각도가 낮게 가서 괜찮아요 세게 치는 것도 좋은데 약하더라도 꽂히면 은 그게 괜찮아요 <웃음> 네 하나 둘 그렇지 자 약하더라도 코스 보고 다시 나 코스 보고 눌러 그렇지 나둘셋넷 스윙 나둘셋넷 스윙 그렇지 나둘셋넷 스윙 그렇지 나둘셋넷 스윙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